어, 2분, 2배, 오,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... 잘, 잘 보였어. 그것까지 조건. 첫 번째 조건. 예 피크랑, 응. 얘랑 섞으니까. 그치. <립> 이는 <풀었는데>? 아니 요것도 <립> 조금 맞아 다 잘하고 있어 아, 틀리면 댓글 걸거야 <웃음> 음, 응 잘하고 있어 나가 여러 개로도 풀어봤는데 네, 정서학형을 응. 이 밑에 응, 응. 정서학형을 이 밑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더아 정오 하나 또 그리고 아어 그런 방법도 응. 재밌지 음귀 응. 이렇게 풀어봤어 그렇게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올라가시는데 음음 아까 저 잘생 이렇게 그리면은 오케이 오아 그 벡터는 얘랑 응. 같은 거잖아요. 그렇지 뭐, 그러면 음얘 응. 이거 있고 음 응?